아 그럼요 저 썸네일도 합니다 제가 영상편집하면 썸네일도 하는데 적어도 지금 하신 것보단 더 잘할 수 있... 까지 알았어아 <웃음>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편집자분이 빵스러거같아 <웃음> 편집자를 두분 구했거든 한 분은 그 게임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내 일상이나 채팅 만 이렇게 수다 떠는 거아 여러분들 진짜 내가 궁금한 게 아니 님들 내 썸네일 진자 썸네일 이거 아니 썸네일 내가, 그래, 물론, 고퀄리티는 아니지만, 눈에는 좀잘 들어올 거 아니야, 약간, 그러니까 눈에는. 눈에 확 들어오자, 눈에 그래도. 고퀄리티는 아니지, 그렇지. 고퀄리티는 아닌데, 아 내가 이번에 무슨 일 있었냐, 아니. 이번에 그, 여자 편집자뭐 지금 하시는 분이잖아. 지금 하시는 분을 내가 카톡으로 면접을 봤는데, <웃음> 이분께서 하는 말이 되게 당차고, 막 활기차고, 막 긍정적이지만, 아, 근데 저 진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. 저 진짜, 저 진짜 편집 짱 열심히 할수 있고요, 진짜. 일만 일거리만 주세요 어,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썸네일도 하시나 했는데 아 그럼요 저 썸네일도 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 썸네일도 하는데 적어도 지금 하신 것보단 더 잘할 수 있... 까지 안 했어 <웃음> 바로 죄송하다고 했어 <웃음>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3초 공룰 <웃음>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<웃음> 너무, 아 그분 평생 가장 원픽이다 필터 없는 이 직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. 평생가자 <웃음> 너무 당차게 아 적어도 지금 지금 하고 계신 것보다 더 잘할 수 있? 라고 하시니까 아네 그렇군요 크크크 이게 너무 사람이 당차게 긍정적으로 하니까 나도 뭐라 못하겠더라 아참 <웃음> 아, 어렵네 이거 썸네일 구려? 아참 어렵네 이거 진짜 어 잘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 빨리, 빨리 선별해서 데려가야 돼 일단 그 여자 편집자분은 일단 내가 픽할게요 일단 여자 <웃음> 카톡 내용이 내가 핸드폰으로 말해수 있게 이게 뭐라 했냐면 내가 이분께서 이제 모든 시켜주세요 어 제가 지금 현채널의 썸네일이나 영상 자막 관련된 콜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 내가 너무 여러분 아 편집자님 너무 저 자세를 안해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거라서 괜찮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 지금 지금 로젠젠 채널 썸네일은 영상 자막이나 자막과 관련된 콜은 제가 정말 더 저것보단 아니 저것이 아니고 저 느낌보단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셨네요. <웃음> 직원을 서슴치 않는 이런 편집자 좋습니다.